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이 익숙하고 친숙한 사운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 취급을 해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 5대 국민 게임 중 하나인 카트라이더 이 게임이 지난 5월 출시를 하였는데요 기존의 카트라이더 모바일 게임이 몇 차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던 걸 생각해보면 얘네 또 나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조금 남다른 넥슨의 각오가 담겨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작품은 뭐가 다르고 뭐가 우리들을 재밌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작품인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는 엄연하게 말하면 넥슨에서 개발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중국의 세기 찬성이라는 제작사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이미 지난 2018년에 테스트를 거친 뒤 2019년부터 중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던 게임이었죠 이 게임을 플레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게임 속 몇몇 폰트가 한국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어색한 바탕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중국 게임 이식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정말로 카트라이더라는 특색을 잘 이식시키면서 최근에 개발하고 출시 준비중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와 더불어서 넥슨이 앞으로 나아갈 플랫폼 확장의 야심을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일단 제가 기존의 카트라이더를 졸라 못하는 수준이었기에 키보드와 핸드폰 터치에서 오는 미묘한 조작감의 차이까지는 느낄 수 없지만 적어도 일반인이 플레이하기에는 차이가 없을 만큼 pc와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조작감의 이식을 훌륭하게 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유저 마니아층들이 큰 거부감 없이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죠 이 게임은 기존의 게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를 했다고 느껴지는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기술의 가시화 입니다 아이템전이 주가되는 마리오 카트와는 다르게 택티컬적인 부분이 중요시되는 카트라이더는 보이지는 않지만 유저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기술들을 사람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대전 액션 게임과 비슷한 경우로 고인물과 일반 유저들의 갭을 가장 크게 벌리는 게임의 단점이었죠.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엔 딱히 게임 속 기술이나 콤보 트릭들을 찾아보지 않고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지만 흔히 말하는 고인물 유저들 같은 경우엔 게임 속에 숨어있는 기믹, 콤보 기술 등 다양한 걸 숙지하고 숙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과 갭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게임 외적인 부분들을 이용하여 이를 익히고 숙달해야 게임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기술들을 익힐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카스라이더 러시플러스 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이름을 정형화 시키고 직접 기술들을 시스템화 시켜놓았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튜토리얼이나 연습장을 통해서 초보자라도 이런 게임 속에 숨어있는 기술들을 직접 가시적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해놓았죠 기존의 게임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직접 찾아서 익히기 때문에 다소 불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력에 숙련도와 응용력을 요했다면 이번에는 모두에게 공평한 정보력을 제공하고 유저들끼리는 이를 이용한 숙련도와 응용력으로 승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유저들도 기존에 익히기 힘들었거나 찾아보기 귀찮았던 기술들을 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전체적으로 게임 자체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죠. 기존의 게임을 하드하게 즐기던 유저들도 직접적으로 기술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기 쉬워졌으며 주행을 마친 뒤엔 평균 주행속도 테크닉 평점 등 세부적인 수치화를 통해 보다 세세하게 개선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죠 원래 드리프트도 못하고 레이싱 게임이라 해봐야 아스팔트 자동주행인 전부인 제가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힌 것만 봐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도 드리프트 구간 안내나 맵 부딪힘 방지 등 게임에 미숙한 유저들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죠 게임의 난이도는 점진적인 증가를 통해 초보자들도 게임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들은 경쟁 게임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성장하는 rpg와는 달리 항상 순위가 매겨지고 꼴찌가 존재하기 마련이라 누군가는 계속해서 게임에 흥미를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요즘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하는 AI를 도입하였습니다 처음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유저들을 AI로 만들어 아무리 게임을 못한다고 해도 항상 순위권에 들게 만들어 승리 1위라는 게임 속에서 가장 큰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레벨이 오르거나 라이센스가 오르거나 랭크가 오르면 하나씩 수준이 맞는 유저들을 매치시켜주죠 이는 처음부터 쟁쟁한 경쟁을 펼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ai와의 연습을 통해 실전같은 게임을 익히면서 점점 유저들의 매치 비율을 올려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유저들이 좀더 본질적인 게임의 재미를 느껴가며 점점 강화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끓을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놀라서 뛰쳐나가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천천히 열기를 올리면 살살 녹는 방법처럼 말이죠 분명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1등 계속하는거 보고 어허 내가 생각보다 카트 존나 잘하나 <웃음> 이러다가 한 몇판 하고 유저들 만나서 개 처발린 다음에 울면서 게임을 끈 사람이 몇몇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랬어? 아무튼 이렇게 초보자 유저 친화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보강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게임에는 아이템전 시나리오 모드 외에도 가끔씩 이벤트로 등장했던 모드나 최근에 막자 모드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존재하여 유저들이 스피드전 외에도 여러가지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추가된 모드는 무한부스터 모드와 이어달리기로 딱히 설명이 필요없이 말 그대로의 정직한 모드입니다 무한부스터야 진짜 이름 그대로고 이어달리기는 총 2명이 팀을 지어 순서대로 트랙을 도는 방식의 모드죠 기존의 팀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게임 특성상 개인전과 크게 다른 점을 느끼기 힘들었기 때문에 팀전과 개인전의 성향이 서로 너무 옅 었다면 이어달리기는 확실하게 팀이라는걸 하나로 묶어놓아 더 확실하게 구분되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체육대회로 치면 그냥 100m 계주나 이런건 워낙 빨리 끝나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뛰기 때문에 그 재미가 금방 떨어지지만 이어 달리기는 체육대회의 꽃이라고 해도 될 만큼 엄청나게 재밌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선스는 비슷한 라이선스끼리 매칭을 잡아주어 본인들이 직접 게임 난이도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안 올리고 싶으면 냅둬도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고 라이선스인 l1을 딴 유저들만 봐도 l1으로 올린 뒤부터 유저들의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등 티어와는 약간 무관하게 본인들의 절대적인 실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l3에서만 머물러 있는 유저들도 많고 딱히 퀘스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따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밖에도 이제 본편의 차량 파츠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잠재력과 카트 레벨업을 통해서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잠재력 같은 경우는 게임 머니인 루찌로 레벨업이 가능하고 캐릭터의 레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능력치가 제한되어 있으며 카트 레벨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퀘스트 보상이나 시즌 패스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겉보기엔 능력치의 강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재화의 순환을 위해서 넣어두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밖에도 마이룸이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등 기본적인 부분들은 별탈 없이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금은 지금 현 대세에 맞춰서 시즌 패스를 중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시즌 패스에서는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재화 아이템 카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즌패스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카트들을 살 수도 있으며 랜덤박스 또한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게임 특성상 아무리 카트가 좋다고 한들 결국 손가락과 머리싸움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편차가 없으며 아이템도 대부분 치장 아이템이라 밸런스를 해친다는 느낌이 확실히 덜 드는 과금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초창기의 이야기고 업데이트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며 먼저 서비스를 이어가 콘텐츠가 더 많은 중국 서버 같은 경우 상위 티어의 카트를 뽑기 위해서 꽤 많은 과금 유도를 해야 하는 평가가 있는 만큼 현재로선 괜찮은 편이지만 설레가 버젓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도? 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괜찮다 이거죠 아무튼 이번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는 상당히 발칙합니다 최근에 이례적으로 콘솔로 제작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와 더불어서 모바일 시장을 겨냥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까지 카트라이더라는 ip의 플랫폼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된 신작의 실패로 인해 아무래도 타격이 컸던 만큼 쓸데없이 신작 넓히기 전략을 버리고 아직까지 잘나가는 본인들의 탄탄한 ip를 통해 내실다지기에 들어간 넥슨 이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가 증명하고 있듯이 물론 중국이 만들었지만 넥슨의 전성기를 만들어주었던 게임들이 현재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면 충분히 잘 만들 수 있고 아직 넥슨은 죽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의 급부상함에 따라 쉽고 가볍게 할수 있는 게임들은 모바일에서 어렵고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게임은 여전히 pc에서 양분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간단한 카드 게임은 PC보단 모바일로 출시를 하지 않는다면 플레이하지 않을 만큼 모바일에서 주로 즐기며 FPS나 AOS처럼 복잡한 키보드 마우스 조작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들은 아직까지도 PC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죠 물론 모바일에도 이식되긴 하지만 플레이하는 경험 자체가 달라집니다 전전기의 넥슨은 성인 게임보단 캐주얼하고 가벼운 위주의 게임들을 개발해왔었습니다 그만큼 이 카트라이더 러쉬의 흥행이나 완성도가 보여주고 있듯 이 작품은 앞으로 넥슨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체 얼마만에 넥슨에서 흥행과 비평을 모두 잡은 작품이 나온건지 이제 까마득해질정도네요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중국이 제작하긴 했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